안녕하세요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오포 능평리에 위치해 있는 어, 신축현장 더비현장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 이번 현장은 지금 위치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어, 능평리에 위치를 해왔으면서 언덕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안쪽으로 크게 들어가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도보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신 곳이고요 어, 버스정류장까지는 약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광역라인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역과 사당역 어, 그리고 잠실역 쪽 까지 한 번에 환승 없이 좀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지금 능평초 개교 예정인데 도보로 약 10분 거리 내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입시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호라인과 2호라인이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1호라인과 2호라인을 모두 영상으로 보시고 맘에 드는 세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평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다릅니다 금액은 지금 감정중이라서 제가 오픈을 못하는데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평리 신축빌라 더비 현장에 지금 2호 라인, 아 1호 라인 보고 계시고요. 현관에는 핵한 신발장과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로 종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서등도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 현장은 1호 라인과 2호 라인이 구조가 조금 다르게 나왔고 면적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1호 라인과 2호 라인을 모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곳은 거실이고요 거실 면적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위쪽으로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으로 조명도 이쁘게 잘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트월은 포설린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대형, 대형 TV나 슈파 배치하시기에 충분하신 공간입니다 음, 창호는 지금 LG 하우시스 창호로 되어 있고 지금 모델하우스로 되어 있는 곳은 1층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라스가 나오는데 테라스 세대는 아쉽게도 분양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2층, 3층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4층은 고야 세대로 층고가 높은 세대고요 주방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지그자 구조로 지금 식탁 배치공원도 굉장히 좀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인용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6인용까지도 충분히 배치 가능하시고, 냉장고 공간 2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하이라이트 인덕션과 헤드 리버트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구요 싱크볼도 이렇게 와이드하게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환기창도 잘 나와 있구요 쪽으로 렌즈 공간과 밥솥 자리도 잘 확보가 되어 있구요 다용도실이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그 외에도 뭐 김치냉장고나 장짐들 보관하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구요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1호라인은 일반적인 3베이 구조로 아파트 구조라고 딱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 크기와 모양도 일반적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무난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호불호 없이 모두가 좋아하실 만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이는 곳이 안방입니다. 안방면적넓 널찍하게 나와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드레스룸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좌측 벽면으로 벗박이장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부욕실에는 샤워공간이 잘 나와있습니다 샤워 파티션과 걸 수납장, 선반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에 위치한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인 자녀분이 사용하시기에도 널찍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이 방이 면적이 조금 더 좁은 것 같아요. 이것은 서재나 아니면 가족 구성이 적으시다면 드레스룸 같은 걸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2호 라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뷰 2호 라인 구조가 약간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2호 라인도 보여드리려고 촬영 중입니다. 2호 라인은 지금 중문 앞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용면적이 약 2평 그리고 실사용면적은 지금 한 4, 4평 정도가 더 넓게 나온 2호 라인이 또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지금 4층 세대로 이렇게 층고가 높은 고야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앞쪽으로 지금 가리것 없는 막힘 없는 3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탁 트인 전망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고요. 층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주방도 조금 더 넓어진 느낌으로 식탁 배치도 좀 여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인용 식탁까지도 충분히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과 인덕션은 기본 해양 그대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게 나와서 해당기와 건조기 옆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추가 김치냉장고도 충분히 배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멀티 콘센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공용 욕실도 좀 넓게 나왔고요 그레이톤으로 무난하게 욕조까지 이렇게 크게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 널찍하게 나왔고 창호는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거고요 지금 별도의 드레스룸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안쪽으로 조금 더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쪽 벽면에다가 붙박이장 또는 뭐 화장대 같은 거 배치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욕실도 샤워공간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샤워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앞쪽으로는 작은 방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조금 넓지는 않습니다. 창호는 이렇게 전망 좋은 쪽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정사각형이 아닌 자투리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책상 같은 거 배치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방이 거의 중간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면적이 상당히 넓고 안방 면적만큼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호도 좀 시원하게 나와 있고 양쪽으로 또 이렇게 창호가 배치가 된 모습입니다. 이 안쪽으로도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은 이 안쪽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어서 옷장 같은 거 배치하실 때 굉장히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은 총 3개고 안방만큼 사이즈가 큰 중간방이 있다는 거 그래서 2호 라인은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